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예, 오늘은 그 전번에 약속 드렸듯이 지금 추석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맨날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냥 언제 나이트 right 나우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번째 그 그걸 갖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점검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아 아직, 지금 이렇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오히려 이게 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겠다. 정검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의사한테 갔을 때 의사가 처음부터 뭐 그냥 뭐 진단 시트 내고 뭐 MRI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문진을 갔다가 먼저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 이분의 상태는 어디가 조금 좀 아, 문제가 있겠다. 그걸 한 다음에 그거에 예, 정확한 검진을 갖다 하기 위해서 MRI를 찍든 MRA를 찍든 뭐를 하든 GOT 검사를 하든 무슨 경동맥 뭐 이렇게 조사를 하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거는 다 일의 순서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제재 조치 그것 때문에 판사기조직 그것 때문에 어 이제 이렇다간 아주 경치겠다 싶어 갖고 이제는 뭐할 수도 없겠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럼 뭘 하지 했던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려요. 벌써부터 그동안 제가 청량리 12주차를 만들고 경인센터에서 12주차를 갔다가 3년 전에 그때 막 했을 때 사실상 지금에 와서야 그때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때 가보지 못한 게 너무나도 한스럽다 그러고 그러신 분들이 뭐요 최근에 그런 게 아니고 요 최근에도 지금 아주 부쩍 그러신 분들이 많이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근데 그 전에도 계속 1년 전에도 또 간간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아 갔어야 되는데 그때 못 갔습니다 그리고 때를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뭐이 책은 뭐 금서 비슷하게 또 그러고 마이크로는 유튜브 보지도 말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막 있어 가지고 아 그냥 겸사겸사 이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 와서 뭐 강의를 갖다가 좀 해달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도 지금은 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저도 경미 나오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었는데 저한테 강의 요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뭐 제가 가가지고 뭐 아무리 저는 무료로 해드리겠다 하더라도 그분들 부담스러워서 전번에 12주차 할 때도 3년 내내 할 때도 저는 그냥 그런 거돈 받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고 가서 이렇게 이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했더니 나중에 올때 보니까 막해 모임을 몇 박스를 갖다가 좀더 그거는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았어요 그 다. 부담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강의를 갖다가 부탁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미안스럽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심지어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그냥 딱딱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하면 되게끔 책을 읽으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아 이건 뭐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그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냐면 여러분만 그런게 아니고 그 센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태껏 장악, 모든걸 장악하고 있는게 그 판자기 조직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뭘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또 제가 매뉴얼을 갖다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뭐 만들어서 또한다음또 뭔가 책자를 만들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돈도 들어가고 부담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처음서부터 개념이란 뭐고 또 이런 이런 거를 갖다 가 만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아, 기성사업자들이에요 여태껏 좋든 싫든 좋든 간에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꾸준하게 끌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그 시점에서, 고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딱 요거부터 하면 됩니다. 하는 거를 이번 추석 특집에 제가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해보시고 추석 끝나고 추석 종간에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책이 있는 분들은 접어놨던 책을 보든가 아니면 더 신청을 해서 보시든가. 새 책은 어마어마하게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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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을 때 지금 뭐 추석 때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그러고 할때 인식부터 그 다음에 마음서부터 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를 뭐 생각을 해보고 또제 유튜브도 그동안에 또 해놓았던 거뭐 했지 그러고 이렇게 다 한번 이렇게 추석에 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추석 끝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잡혔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처음으로 해야 되는 실전 지금 제일 먼저 시급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 이제 아주 딱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릴 말씀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세세마 다시 또 세세마 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인터넷 재판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뭐 세세마가 또 결국에는 또 그, 그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어 마이크로 맨날 얘기하면 뭐 원칙과 그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식 자체가 그렇게 전환이 안되면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원래가 그런가 비하지만은 지금 이미 직급 도전 그 센터에서 그냥 이래저래 그냥 알게 모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 이러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것도 제일 중요한거죠 책을 보고 아 이치를 깨닫는데 일단 시급하게 여러분들이 지 점검을 하고 곧 실시를 해 봐야 되는게 이책 그 140페이지에 있어요 요거 저 자가 진단법 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가 진단법 그럼 또 뭐야 또뭐 골차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5원칙하고 5개념 특히 이제 오늘은 5개념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원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닫고 아이 원칙이 복제를 시키려면 이 원칙 5개를 안 지키면은 죽었다 깨나도 복제가 안된다는 것만 오늘은 인식하시면 돼요. 근데 그 원칙이 뭐였지? 그러면 제가 고것만 읊어드릴게요. 절크삼더기. 절대 긍정의 원칙으로 해야 되고,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 다들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불의 원칙. 정치, 종교, 사적인 얘기, 사적인 견해. 이거 절대로 금지거든요. 그왜 사적인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합니까? 주책, 주, 주책 빠지게.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팀워크 깨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절그삼더더 치페이 칼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다섯 명이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n 분의 1로 나눠 어, 내는 거를 갖다가 아주 이제 습관화시키고 의식화 시켜서 누구도 어 이거 원래가 그런가 봐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렀다고 레터 바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n 분의 1로 해야지 부담이 서로 없어요. 언젠가는 지금은 파트너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그분들도 파트너가 생겨요. 자기부담의 원칙은 자영사회의 기본입니다. 자더 기, 이 기부앤테이크 원칙,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뭘 기부하고 뭘뭘 뭘 봉사를 합니까? 아 전번에 얘기했던 김범수 총장님, 그저 점잖으시고 참 말도 아주 그렇게 하시면서 마케팅 플랜을 꽤 차고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그건 주는 거죠. 기부죠. 아 그만큼 총장까지 대고 그랬으니까 또 여러분들의 힘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본인 혼자 되는 게 어디 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거죠. 기부. 기부가 아니고 기부. 영어로 기부. 주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뭘 받고 주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럼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대, 이 한국, 이 한국이 저기 동양권이 그게 좀 약합니다, 사실은. 서양사에서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 어긋났을 땐아저 사람은 좀 그러고 딱 한번 접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정해 문화 뭐 등등등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Give&Take 뭐를 줘요? 스피치를 주는 겁니다 1분 스피치를 주고 액션5 스피치를 그 5개 항목을 갖다가 그때 그 항목에 맞춰서 그 발표하는 자리가 있을 때 가차없이 잘하든 못하든 주는 겁니다 그럼 주다 보니까는 나는 한번 줬는데 10명이 했으면 9명의 또 스피치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새로운 한 사람이 받았을 때 아유 우리 스폰서는 맨날 그 얘기만 해 근데 어, 나머지 8명 아 9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우 저분은 어떻게 상황이 나랑 넘, 너무 갔네뭐 등등 해서 그한 사람을 그 10명이 저에서 팀워크, 재심 압력으로 그 사람한테 비전을 아주 그냥 가랑비에 어쩌듯이 주는 게이 작업이거든요 자. 직급 도전처럼 그저 판짜기 조직 문화처럼 사람들을 갖다가 살살 꼬셔가지고 거기까지 몰아넣고 나서 웅동에다 몰아넣고 기관단총 쏘듯이 너 카드 안 질러? 질러야지 이, 이런 식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카드 안 질러 그리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왕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건전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있는 꿈을 갖다가 발표하고 저저 저 일본 스피치하고 액션 파이브에 그게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섯 개 원칙에 의해서 그냥 얘기를 그냥 그 스피치를 하다 보면은 판단은 누가해요그 새로운 한 사람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강요한다고 그 사람이 예 그러면은 만약에 강요해서 그 사람이 아이 사람 나도 한번 해봐야 지면 그분 석달못 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번 두번세번아저분 그래 맞아 저. 어우, 제품이 그게 그렇게 좋다는 얘기야? 나도 한번 써봐요. 나 손해나는 거 없잖아. 어차피 브랜드만 바꾸는 건데. 그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덧 50개, 60개를 쓰게 되고, 애터미에 완전 광팬이 돼가지고, 그거를 전도하는, 사업을 전, 전도하고 꿈을 전달하는 전도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그게 유도가 돼야 되는, 그게 연출이 되고, 그게 유도가 돼야 되는 게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냥 몰아 놓고 그냥 막기관노청 난사 하듯이 그러고 안하면 너 죽어 뭐 이런 식의 그런 겉방문화 그거는 판짝이 조직 애들이 써던 작전이고 우린 전혀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 카드 질러 가면 무조건 그건 안되는 거죠 그건 완전 그건 원칙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그건 안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절거삼득이 그 원칙 그거를 갖다 이렇게 유념해 놓으시고 지금 원칙이 뭐라고 는데 맨날 까먹어 아니면 뭐 이러신 분들은 그 정도만 메모해 놓으세요 오늘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교푸틴복이라고 하는 개념. 세상에 개념 없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일을 제일 그르치는 사람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개념이 자교푸틴복, 물론 개, 개념이 그것보다더 많습니다. 근데 거의 99% 차지하는 자교푸틴복을 푸틴복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고로 순서대로만 정확하게만 하면은 누구나 다 복제 제일 마지막에 복제 에 성공해서 조직 복제까지 돼서 진짜 어우 이게 이렇게 해서 연금 수익이 그냥 그냥 진짜 그야말로 부채살만 살자 이렇게 흔들고 있어도 어프로도 그냥 띵똥거리고 돈이 들어오는 그거는 맛보게 되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 개념을 그냥 무조건 그냥 나오면 그냥 물건 들고 나가고 그냥 그그 그, 그 물건 연다라고 우리가 무슨 물건 그러려면 방, 방문 판매를 가세요 왜 방판하고 네트워크 틀린 이유가 뭔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이 사업은 판매하는 사업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걸 듣는데 그러면서도 다 듣고 난 다음에 맞아 맞아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안 또 팔면 PV가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에, 그냥 개념 개념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개념 없는 분입니다 그 개념을 빼는 작업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팔아서 판매사까지는 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 절대로 조직에서 두분두 두 분씩 만들어서 직급수당 팀장서부터 제대로 직급수당이 이제 제일 많이 부여가 되는 건데 그건 못 받아보시고 맨날 10년을 해도 판매사예요 예외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는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꺼내서 그래서 여기 140쪽에 뭐정창과할게 없으시면 요표 간단합니다 이거 잘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섯, 자, 자영사업, 자교팀 부부, 교육사업, 그렇게 써놓으시고, 자, 이쪽에, 이쪽에는, 어, 보통이 3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부족, 아주 부족하다. 이해가 아주 부족하다.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1점. 그냥 부족. 매우 부족이 아니고 부족하다. 그러면 은 2점. 그냥 보통, 그. 그럭저럭 나는 이해도 하고 그냥 그, 그냥 쏘앤쏘 그야말로 그냥 그저 그, 그, 그렇다 그러면은 3점 그 다음에 어잘 이해했음 이해했음 그러면은 4점 매우 잘 이해했음 매우 양호 진짜 그, 그렇게 아주 <웃음> 그런식으로 하면은 5점 그래서 자영사업을 어떻게 어나 그런거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아셨잖아 그러니까는 자영사업이라는 그거를 딱 놓고 난 다음에 1점서부터 5점까지 여러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점수를 내보십시오 그냥 아 나는 자격 자영사업 오, 오, 들어오는 봤나 요번에 처음 드는것 같아 그러면 1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이게 뭐 이거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게 무슨 뭐 스폰서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내가 안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 요 정도만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2점 정도 는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럭저럭, 아, 알지. 그러면은 사업을 좀 해보신 분들은 내가 안 하면은 아무것도, 뭐, 내가 안 되는데 무슨 뭐 복제를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아, 알았다 그러면 3점. 근데 그거보다 이제 상위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점에서 5점까지를 갖다가 그냥 러프하게, 대충이라도 그냥 이렇게 한번, 어, 나는, 자세는 나는 자영사업과 자세야. 그럼 뭐, 뭐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보십시오. 자, 두 번째. 교육사아 어, 이게 교육이 했는데, 교육이 뭐 맨날 카드 질러 가라. 뭐, 판짜기가, 판짜기 어, 조직에 대한 제재조치, 그러니까 판짜기에 대한 그, 그걸 갖다 그러니 거, 판짜기가 뭐야. 그러고 밑에 에, 에이전트나 이러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 뭐, 판매사도 엊그다가 그냥 한번 이 그냥 처음 나왔고 뭣도 모르고 가신 분들, 모르,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판짜기 조직을 제가 직급 도전문, 그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왜 누가 크라운이 가는데 누가 임페리얼을 가는데 누가 총장을 가는데 우르르 그냥 줄줄이 섰싹 가는 거있잖습니까 그게 판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판을 짜서 가냐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지수가 없어요 판짝이를 해서 누구 할때 왕창 가는 거 있잖아요 다가드질러서 가지 뭐 자기가 저기 다 네트워크로 순수하게 자가피비로 그들이 알아서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그 순수 내통률로 가지 않고 그냥 카드를 긁어서뭐 땡겨 판매사 땡겨 팀장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 100% 판, 판짝입니다 용어가 아 그게 판짝 이었어요 지금 아시는 분들 도 꽤나 많을거예요 다판짝입니다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전산이 추겨져 그래서 아 열심히 가셨네 뭐간 거야 뭐 어떡하겠어 법적으로 재산권 모장 되는 거고 자기들 가득 긁어서 간 거니까 뭐 그거는 가고 난 다음에 또 아는 거지 가기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룹별 N가 적용으로 해서 아주 처참한 N가를 적용 한번 받아보시면 은 이거 내가 미친 짓을 했네 갈 때도 내가 카드를 워낙 많이 질러갖고 남는 거 없었는데 재판매도 요즘 안돼그 사람들 또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100장이야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다가 그 다음에 N가로 나중에 뚝띵똥 오르고 나가보니까 그냥 기가 찬 앵가 적용을 받아서 나왔다 그러면 앞뒤로 다 까지면 은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돈 벌자고 한 건데, 직급도정도 돈을 그 불법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불자고 하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자, 자영사업의 개념,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네트워크, 또 나, 나의 지인들 내가 전달한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갖고 그분이 자가구매를 할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내통률이 얼만큼 높아지느냐 그건 내가 안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라고 그런 거건그 진정성에서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서 내가 솔선수범도 하지만 내가 진짜 그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그렇게 나는 에터미제품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사업을 전달했고 꿈을 전달했어 이러신 분들은 자영사업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걸로 해서 그렇게 놓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을 얼마나 교육을 시켰고 1분 스피치를 얼만큼 내가 강조를 했고 또 그래서 떠듬떠듬이라도 하네 어, 교육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액션파이브 스피치 그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아우 우린 그런 거못해 하잖아요 판 벌려놓으면 잘합니다 여태까지는 센터에서 그걸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1분 스피치 정도는 자기네들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흉내만 내서 해 그러니까 3분 5분 스피치에 쓸데없는 그 일본 스피치 책에 있는 것만이라도 읽어보면 모르는데 자기네들 편한 대로 막개그러고막 목표 외치게 하고 어느 책에 목표 외치게 했어요 그 누구를 위한 목표를 외치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백지선상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 자영사업 개념 나 진짜 자영사업 개념 없었네 스폰서 눈치나 보고 스폰서가 이렇게 달아주지는 않나 그러고 기다리기만 했네 그것 자영사업 개념 1점 내지는 0점입니다 그러신 분들 거의 다 할걸요? 무지 많아요 그뭐 뭐라고 뭐 얘기할 수 없지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개각이 안되면 이 네트워크 사업은 시작도 해보기 도 전에 빵점입니다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사업 정리하셔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왜 시간 낭비하고 여기서 시간을 어영어영 보내면서 기회비용을 그렇게 많이 하고 희망공을 허벌나게 당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 자영사업 개념이 빠졌다 난 1점도 안 되고 0점 몰랐다는 거는 뭐할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이라도 알았는데 아우 나는 진짜 전부 다그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냥 그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면 나는 완전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역할만 하려고 그랬었어 그런 마음 드는 분은 요번 기회에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런 분이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을 같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점수도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가 받는 그 교육의 그 지수도 낮지만은 내가 누구를 교육을 시킨다고? 아휴 나는 그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기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도 일단 현주소를 알아야 그 다음을 하니까 그래도 1점이 아니야 난 지금 2점인데 약간 노력하면 되지 나도 옛날에 좀잘 했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미래의 가능치까지 생각해서 2점을 매기든 3점을 매기든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팀워크 업 팀워크 사업 그러니까 재심압력 모든 건뭐 재심압력 차원에서 누가 갈때 우르르 가는게 무슨 그, 그게 그 재심압력이고 팀워 이라고 뭐아 그래서 우리 우리 센터는 너무 아름다워요 뭐 어떤 분 그러시더만 아주 핀도 무지무지 높아 그분이 우리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누가 간다고 크라운 간다고 그랬더니 그 위에 크라운도 같이 가고 그래서 전부 합력해 가지고 했대 아이고 지들끼리나 그러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밑에 세일즈 마스터 갓 들어가신 분이나 팀장들 국장들, 본부장들은 곡소리 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럴 때는 재심 압력이래 그게 어떻게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심 압력 아니에요 진짜 내 스피치가 많이 기부를 기부를 많이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이렇게 받아 나는 한번 스피치 했는데 10명이니까 아홉 명이 또 나한테 주네 그때 이내 새로운 새로운 내가 모시고 온한 사람이 내 얘기보다도 그 분들 얘기 듣고 너무나도 어 이런거였어 야 이분들은 부천 연석도 저렇게 많으신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나는 뭘했나 이거 그런게 비전이에요 그런게 뭐, 어, 그냥 현실 점검한다고, 뭐, 포노사피엔스가 어쩌고, 뭐, 수축사회 앞으로는 다 굶어 죽게 생겼, AI가 등장해서 일자리 다 뺏기고, 이제는 여러분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겁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일본 스피치, 어떤 사람의 그냥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든, 진짜 스피치 어, 버리버리 그냥 뭐, 저뭐 말인지 뭔지도 모르게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막 하는 사람도, 아니, 저런 사람이 한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세일즈 마스터라 는데난 뭐한 거야 다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린 연극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연출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라이브하게 있는 그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쉽고 그러면 또 재미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하는데 나는 나이도 좀렇지 에이 이거 끝났어 이러고 나와서 그냥 씩씩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다 이러니 저러니 한 사람들이 좀 어, 그니까, 회장님 표현대로 하면은, 뭐, 온팽이, 반팽이, 거부도 못한, 뭐, 그냥, 그냥 그런 분들 다 섞여서, 그렇게 해서 어우러져 가는 거지, 누구 특출난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몇몇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형, 누구든 선택해 갖고 하는, 그거는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본사에서 하는 비즈니스 스쿨, 그거는 본사가, 그이 네트워크의 지수를 높이고 네트워크에 대한 그거를 하면서 하는 거국적인 차원의 그런거지 그게 시스템이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순이 크라운께서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서 잘 지금 전에 해 왔던 그 abr 코스 같은거 그런거 진짜 그건 근데 시스템은 아닙니다 왜냐면 누구나 법령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왔다 아웃풋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몇 사람이, 아, 나는 그거 한번 A 코스에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거기서 A 코스, B 코스, R 코스까지 나오는 그런 선택적인 그거는, 그거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은, 공장 시스템이 누가 선택한다고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료가 들어가고 조건이 맞고 딱딱 그렇게만 하면은 아웃풋이 정확하게 분량률 0.12%, 뭐 0.21% 해보면서 나오지만은 똑같은 제품들이 똑같은게 나와야지 그것이 시스템이거든요 예, 직급도전 판짝이 조직 그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 아니라고 그냥 여태하는데 그거 왜 시스템이냐? 그거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예, 그릇된 시스템입니다 아주 사악한 시스템인건 분명해요 왜냐? 카덱을 거서하지 윽박지르지 협박때리지사기때리지그 다음에 뭐 하명이 내려왔다 지가 뭐라고 하명을 해? 그간택을한데 지가 임금이야? 그런 식의 그 깡패 깡패 조직처럼 그렇게 해서 입력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웃풋이 똑같아요 그 출력이 뭐가 똑같아요 나오는 사람들 은 전부 다 빨갱이들만 성공 해 근데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뒤져보면 성공한 게 아니야 국장 5천만원 본부장 1억 공식적으로 그거 이상이면 이상이지 빚다 지고 가요 성공하는 그 맨날 나와서 스피치하는 제 꼭대기에 있는 그분들 있죠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들만 신뢰하는 달밤이요 그건 동기부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건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안좋은 인풋을 넣어가지고 안좋은 아웃풋이 나왔다는 그 의미에서 그건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는 입력자료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읊어드렸던 오원칙 개념 오원칙과 오개념대로 입력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력 요소는 뭐냐면 1분 스피치 하고 액션 5 스피치 그거만 그게 답니다 그거만 들어갔다 그러면 아웃풋이 얼만큼 정갈하게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저기 불과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도 그판짝이 조직 애들이 저러 갔다 하도 음해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저러 갔다 뭐뭐 뭐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다 내쫓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고 하는건데 우리는 그래도 남아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복제가 돼요. 아주 와우, 좀 저렇게 저렇게 되지. 그게 정확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거기에 온팽이, 반팽이, 할머니 70 먹으신 분뭐저 무학자 뭐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이거는 최소한 못 해도 고졸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그렇게 선택적으로 A 코스에 A B r 코스에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 사람에만 국한합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의 그 프로모션으로 하는 것같아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이 뭔지 그건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나 누구나 들어와서 그 꿈과 결단 그리고 원칙을 아주 준수하겠다 그리고 5개념대로만 했다 그러면 누구나 아웃풋이 좀 늦게 가고 빨리 나오고의 차이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누가 그 구성원들이, 그래, 내가 좀 게을리하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좀못알아들서좀 이렇게, 어, 이렇게 간것 뿐이지, 아, 어, 그래. 누구나 다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만이 시스템이에요. 공장이, 공장 시스템이 100이 들어갔는데, 맨날 70만 합격품이 나오고, 30이 불량품이 나오고, 어떤 데는 뭐 거꾸로 30%가 합격품이고 불량품이 그 70% 나오면 그한달 만에 문 닫아야 돼요 그 회사는 그 공장은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건 시스템이라고 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다 100%에 가깝게 나오게 돼 있다고요 제대로만 한다면 근데 제대로들 안 하니까 문제죠 그 제대로 안 되는 거에 시작점이 뭐냐 이 개념입니다 교육사업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팀워 자영사업과 교육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팀워이 맞게 돼 있습니다 더 아주 자세하게 하면 이팀워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툴뭐떡 나눠먹는다고 팀워이 올라가요? 노래방 제가 그러니까 몇번 얘기하죠? 아닙니다 1분 스피치하고 액션파이브를 할 만큼 자기가 열심히 행동한 거를 갖다가 스피치를 하고 잘하든 못하든 하려고 그냥 비슷한을 흘리고 그래도 하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 그게 새로운 한 사람한테 투영이 돼서 그분도 같이 여기에다가 이 여기에다만 사람을 앉혀만 놓기만 하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겠구나 거기까지만 돌아갔다는 건 훌륭한 시스템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1분 스피치 잘 못해요 아우 1분 스피치 시키지도 않는 뿐더러 뭐 등등등 이러,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백지상 백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 팀웍이라는 건 일본 스피치가 그거는 우리가 팀웍이 뭐지? 우리끼리 떡 자주 나눠먹었나?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아니거든요. 아 일본 스피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돌아놓으면 우리는 팀웍 끝내줘. 그걸 스스로들 느끼게 된다고요. 거기다 액션5 스피치까지 가면 그냥 거의 건아 이래서 이게 제심압력 이게 팀웍이라는 게이개념이었구나 이 그한 사람이 스피치 해준 것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새로운 사람이 여태까지 아유 나 그런거 안, 안 갈래요 아유 뭐 이러던데 왔다가 눈이 뻘개져 갖고 야 이런거였어 그러고 하는게 그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팀워크 맞추지 말라고 하면 쫙쫙쫙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합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팀워크 이란걸 점수를 매기시고 자교 푸팀 복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프로모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팀워크 보다도 그 전이 프로모션 내가 진짜 우리 제품 절대 가격, 절대 가격인 거 절대 품질인 거를 진짜 내가 스스로 써보고 진짜 좋아서 진짜 진실껏 그렇게 얘기했는지, PB나 올리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강매하려고 스피치를 했는지, 또 그렇게 했는지. 그거를 생각하면 자나케나 회장님 자랑, 자나케나 그 우리 마케팅 프렌즈 자랑, 자나케나 뭐자랑할거 천재 아닙니까? 그죠? 직급 도전 판짜기 문화 하나가 오기특이라고 그랬죠? 그거 하나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거는 이제 요번에 박살납니다. 요번에 한번 진짜 한번 저 시범 타가 누가 걸리는지 아주 기추가 주목되거든요. 한몇 아, 개월 뒤에는 나오겠지만은. 자, 그래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프로모션, 자나깨나 프로. 프로모션. 우리는 프로모션이지 자나깨나 판매가 아닙니다. 그건 방판이에요, 방판. 그럼 방판 가셔야 돼. 그러면 방판 제가 좀 얘기 해 드리면은 40%에서 60%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팔았다 그러면 10만원짜리 하나 팔았다 그러면 4만원에서 6만원 나오는게 방판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우린 7 6 5 0 0원에 받아서 7 6 5 0 0원에 거의 다 양식껏 그렇게 하잖아요 거의 다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하라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진신 진정성을 프로모션 하시고 진정 진정성 있게 누구한테 권유를 해보고 한번 써보세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권유를 하면 그쪽에 반응이 나와요 권유를 안 하니까 그 권유를 하라고 그랬더니 마이클 크 허가 권유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강매, 강매했다는 강 얘기로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판단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묻지도 않으니까 묻지도 않고 마음 약하신 분들은 묻지도 않고 나와 프로모션 하나고 그랬으니까 프로모션만 하고 막 매번 와 그게 아니데 제일 마지막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권유 한번 해봤는데 그분이 예스까 노까가 이렇게 딱 표현이 나오면 아 이분은 조금 더더 더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해나가야 되겠다 근데 어떤 분이 권유하면 그럼 뭐부터 사야 돼? 나는 요게 좀 관심인데 이렇게 나오시면 그때 아주 그때 너 걸렸어 그래갖고 해모임 뭐 사프라스임 뭐뭐 뭐, 뭐 네세트 뭐 이렇게 피비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열심히 한거 내가 점수 몇점난딴건 몰라도 프로모션 만큼은 나 끝내줘 5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그 다음에 복제 왜 나는 10년은 했는데 왜내 밑에는 맨날 있다가 깨지고 없어지고 세일즈 마스터 갔다가 없어져 국장까지 갔다가 없어져 이게 뭐지 그건 이유 딱 하나 자영사업소부터 복제까지 복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직복제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에요 그 직급 또는 판짜기에 위에 있는 임페리얼들 그 사람들 그거 아닙니다 내 탓이에요 내탓 왜냐면 지금 이건 자가측정법입니다 그들 탓하고자 하면은 이게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갔던 나도 병신이고 나도 참모질랐고 개념 진짜 없었고 스스로 인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가 측정이 정확히 나와야 자 의사한테 얘기하면 의사한테 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그분이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견적도 덜 나오고 정확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또 해봤더니 아니에요 해보고 또 해보고 딴거 해보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자가 측정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내 현주소를 알아야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가측정법을 여러분들이 저희 아자줌에서 또 여러 번 해봤는데 아주 한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하는데 점수가 1점 2점 막 올라가요 그래서 20점이 난딱 했는데 지금 20점에서 20점 됐다 그러면 20점이 넘었다 25점 만점에 20점이 넘었다 그러면 그분은 강사합니다 자 아는 거 하고 가리키는 어 알긴 아는데요 제가 아우 저 강의는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20점 아니에요 뭐 강의 라니까유창한 강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를 얘기할 수 남한테 짧게라도 표현하고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점 맞는 거예요 각 항목 합산점이 그러니까 자가 측정을 갖다가 지금 요번 첫 강서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입체적인 로케이션 파악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 주소를 갖다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고담 다음, 고담 다음 어디로 발을 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하시고 다음 강에서는 고담이 그 이게 되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고담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주면 은 이게 아마 아 훌륭한 매뉴얼이 될 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요 이거를 글로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표를 만들고 해서 만들면 그 책입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게 뭐냐면은 하자 그러면 금방 만드는데 그거보다도이 책을 보세요 그냥 거기에 다써 있고 그냥 구석구석 다써놨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성인교육은 남기 교육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의미를 알고 옛날 유튜브 다 뒤져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였는데 내가 지금 5년을 이루고 허성세월을 보냈네 아니 마이너스 세월을 보냈네 하는 거를 확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스타트해요 그니까 그러니까 죠그러 그렇게 아시고 어, 추석 때어 그래 지금 뭐, 전 붙이시고 뭐 등등등 바쁜 와중에도 멍 때리는 시간이 있게, 있게 되잖아요. 잠들기, 잠든 뭐든. 그때만 뭐, 그래. 자, 교, 푸, 팀, 복. 그래. 그래, 그래. 나는 몇 점이지?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얘기했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이 다섯 가지 자, 교, 푸, 팀, 복의 개념은 사업의 노하우. 이 사업 어떻게 하냐고 요 저한테 계속 연락 와요. 아주 골아파 죽겠어요. 그냥. 개념대로 하세요. 자영사업가처럼 하시고요. 교육사업가처럼 하시고요. 팀워크 사업가처럼 하시고 프로모션 사업가처럼 하시고 복제사업가처럼 하시면 복제사업처럼 하시면 되고 교육사업처럼 하시면 되고 팀워크, 맞춰서 팀워크 사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업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하우 오 개념은 오, 하우. 그러니까 노하우. 다섯 개.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만 이해하는 게 여기 자세히 쓰여 있어요. 책 없으신 분은 그오 개념, 애터미 캐슬 들어가면 거기에 또 이렇게 그거만 정리해서 한 거, 강의가 수백, 400 강의가 넘어요. 다 합하면. 근데 그 중에서 그것만 빨리 급한 대로 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리고 책을 보시면 더 확실히 느껴지죠. 제일 정석은 책을 먼저 쫙 숲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튜브는 부분 부분으로 더 자세하게 아 입체적으로 또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막 설명하는 거니까 그때 또 들으시고 그게 보완되면은 여러분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보름 한 달이면은 유튜브 다 돌파해요 이거 다책 완파하고 마음 먹기 날 달려 있으니까 자 그렇게 마음 정리하시고 오늘 1강 좀 이렇게 서둘러서 말씀드린 거 있는데 다음 2강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수 있는 거를 요한 특강으로 해갖고 이렇게 할 테니까 추석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단이 있으시면 그때부터 행동에 옮기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